<웃음> 희한한 냄새가 어 희한한 <웃음> 냄새가 <웃음> <웃음> 희한한 냄새가 나나봐 희한어냄새나가 <웃음> 발도 또 깎고 왔는데 이제 혼자 깎을 수 있어? <웃음> 놀랐어 지금 <웃음> 30대는 지금 움직였어 발 Hehehe <laughs> 누웠어. 이제 오빠한테 경계를 풀었어. 오빠님? 그래, 세게 만져달라는 거야.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 샥샥 밀어넣는 거야. 응. 그러려나 하지. 그러려나 하는 거야. 빗을 줄게. 빗을 줄게. 배는 만지면 안 돼. 배 만지니까 막 발로 밀어내려 그래. 뭘로 이렇게 잡뭐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난 좋아하는 거 같은데. <웃음> 이렇게 빌어주는 거야. 어 그런 거리나 진짜. 어 이거 무는 거 아닌데? 아니 어. 아저 가만 있어봐. 그래. 아고 모찌도 왔어? 응. 모찌도 이제 경제를 푸네. 놓았다 모찌. <웃음> 너나 주는 걸로 생각하네? <웃음> 아이고 예뻐 <웃음> 오빠와도 별로 안 무서워하네 <웃음> <웃음> 꼬리로 구분할 수 있어. 예, 꼬리였쓰니까 뭐지, 꼬리... 뭐나? 체리. 어, 뭐야, 꼬리 얘기하니까 모르네. <웃음> 둘이 너무 좋은가봐. 아이고. 어. 망고도 비어주세요 아, 망고였구나. 걸 좋아한다. 뭐? 망고가 내 머리카락을 먹었어 그래가지고 그제 토, 피토하고 한게 내 머리카락 먹고 분명 그런거 같아 똥 싸는데도 똥에서 머리카락 나왔어 얘들아, 왜? 응, 왜? 오빠! 일로와, 아빠! 일로와서 애들 깎아 좀 줘! 애들 깎아주면서 치네 줘봐 음. 골고루 남아줘 골고루 저기 제니 파란 게더 맛있나봐 파란 게? 응 음. 아 순이는 잘 먹네? 순이가 파란 걸좀잘 먹어 한 번에 그러러 가면 되지 연어! 연어 잘 먹는다 아니야 잘 이거 먹고 먹어 빨 한번 참치 아 얘네들 참치보는 연어를 좋아하나 보다 응 음. 빨간 거 어제 너, 주니까 와, 순이 이, 안 거야, 먹어 너깨보랑먹거 아, 먹는, 먹는 거야? 연어를 좋아하네 얘네 저거 안 먹잖아 닭가슴살, 닭고기 많이 나왔네 하나 먹어 순이를 좋아해. 마지막이야 순이죠 순이 누라도 많이 먹어 얘코좀 봐봐 애기들하고 야 순이는 얘코좀 봐봐 체리 코좀 봐봐 아, 뭐지? 코, 체리 어, 코좀봐 틀지 봐어뭐못었지 응. 뭐야? 과자 부실? 손이 아까 틀렀더니아내 손을 맞지 마하지 네. 말고 아니, 과자를 먹어요. 먹은... 태규야 그냥 줘아뭐그런 줘가 아니라 내 손을 핥아요. 아, 너 아, 손을 먹어봐. 씻으면 되지 근데 <웃음> 네, 어떻게 내 손을 핥해야 할까? 은연씨 아봐내손 엄청 핥아 <웃음> 민리씨 그게 <웃음> 너무 간지러워 <웃음> <웃음> 그만하나 타 여기 냄새 많이 나나 보네 음, 네가 가자니 손으로 끊을 으니까 아, 너무 간지럽다 너 이거 하나 해타 이거 망고 먹어 애들이 오빠 신발 이거 뜯었나 봐요 이거 신발 끈 봐요 이거 완전... <웃음> 이 새끼들 진짜... 언너이을 했어 이거? 망고가 그랬나? 망고 호기심이 많아서 망고가 그랬나보다